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아, 안 돼. 벌써 사천왕의 두 번째야. 안 돼. 얘 잡으면 이제 두명 밖에 안 남았어. 아, 안 돼. 왕 좀만 더 눌려주세요. 나 이거, 평생하게.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또 드디어 이 날을 기다려만 왔다. 안식을 취하거나 생물이여, 그대는 이 사원을 벗어날 수 없다. 와... 헉... 헉... 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미친 아우, 저 혓바닥 공격이 꽤 매섭네. 스는 슬로우가 안걸리네 얘 잡을때까지 보스 안나오나보다 역시나. 와. 마무리. 도전 거절 달성함. 악을 말하지 말지어다. 후. 아 어떡하지 이 게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아 미치겠네 오늘 12시간 방송고야 쏟아진다 해캣을 죽여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아누라 해캣 전리품 이 전리품 하나만 지울수 있는 전리품은 그냥 장식이 아닌가봐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있나? 교단 지도자 파괴 보너스 새 물품의 20% 네가 에켓을 죽이는 모습을 내 즐겁게 보았다. 그 오만한 모습은 언제나 파멸로 가리라 생각했지. 옛 신앙을 향한 네 자비 없는 성전이 나의 차가운 뛰지 않는 심장을 덮이는구나. 또한 양치기는 황야에서의 길을 찾는 자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요 어둠 속의 빛이로다. 얘들아, 나왔어. 이게 뭐게잘 지냈어? 어휴, 이 친구도 늙었네. 아, 이거 언제 다 수확하냐고. 제발~~ 뭐야.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저기에 배고 올 곳, 집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단에 입문시켜야 합니다. 내 막지 않으리라 나닛? 얘 뭐야 강한 체력 유물론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오너 정말 괜찮은 애구나 반일하세요 어서오고 어서 죽음을 두려워함 사망할때 마이너스 오신함 나태함 생성속도 10% 감소 쓰레기지만 받아준다 우린 그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아이 미친 몇 명이 지금 줄 서있는거야? <웃음> 선천적으로 비관적인 모집하면10신앙을 잃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설교할때, 반대자들이 설교할때 무시합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끝났냐? 잠깐만 얘 뭐여 아, 내가 퀘스트 완료했구나 선교사 추종자들을 신성한 임무에 파견해 새로 추종자를 모으고 원정 원정은 에기다 하나 진짜 고해성사 한번 해달라고? 누구 해주지? 얘한번 해보자 오 이렇게 하면 레벨업 하는구나 도전과제를 달성한 비밀의 수호자 얘도 이제 보내줘야 되겠는데?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고 순한 일상의 행동이 중요한가 아면 웅대하며 변치 않는 기념비가 중요한가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즉시 건설 중인 건물들을 모두 완공합니다. 이거 개 쓸데없는 건데? 사원에서 일시적으로 성지에서의 헌신 생성 속도를 3일동안 20% 증가시켜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걸로 하자. 계몽의 의식을 선보아노라. 뭐야, 왜 뭐가 또 있어? 아, 심장. 성전에서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이거 뚫어놓자. 으아! 아 왕관 능력 해금. 성전에서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의식을 할 건데. 죽은 추종자를 되살려냅니다 얘네 설마 다시 불러오면 다 초기화되겠지? 이 상태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개빡친 상태로 그럼 골치 아픈데 죽은자를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가능하면 레벨이 높은 애를 불러오는 게 좋겠지? 바르바토스 오 젊어진 상태로 돌아왔어 다음에? 개몽의식 헌신 생성 속도를 3일동안 20% 상승시킵니다 와 신도 진짜 많아 나한 50명 찍어보고 싶은데? 이쯤 되니까? 저 가운데 눈 표시 뭐예요? 버프예요 버프 이제 헌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버프 오 애들 확실히 생성 속도가 완전 빨라졌는데? 얼렁 빨아먹고 이제 병원도 진짜 회복소 얘곧갈것 같은데 이 자러 가는 것도 완전 느려 <목소리> 뭐야 이 밤중에 <목소리> 웬 퀘스트? <목소리> 좀 의심이 가는데 만약 당신께서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면 이곳은 좀더때깔이 고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식품을 건설하다이 자식이 감히 날 의심해? 넌 뒤졌어 래시 전리품 한번 만들어보자 아얘 잠을 안 자지 참아이 친구 잠안 자는 애지 그래서 그렇구나. 잎이 무성한 랜턴. <웃음> 이거 불빛 들어오나? 얘 혼자 외롭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또 랜턴 하나 만들어주자. 됐다. 되게 외로워 보인다. 도와줘야지. 얼른 온나 내가 다지워버린다 어, 미안해. 자, 자, 자, 자. 어서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건물을 짓고 싶다고. 건물을 짓고 싶다고요. 저기요 얘들아 나! 나 건물 짓고 싶어 건물 낮이 됐네? 알아서들 해라 의료소 회복소 어? 이건 한 번만 지을 수 있대요 회복은 여기서 하렴 아, 이젠 좀 나은 것 같군요 감히 날 시험해? 격려해주마 아 그러고보니까 출장보낼 수 있지? 이제 선교사 바르바토스초종자의 레벨이 중간입니다 레벨이 낮습니다 쓰레기 초종자의 레벨이 중간입니다 아니 쓰레기 주제에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너 갔다올래? 파메르줄! 너한번 격려해주면은 될것 같은데? 너냐? 아, 살짝 모자라. 뇌물 줘. 됐다. 설교 한번 해주고. 야, 한 번에 자네. 졌다. 광신의 무기 획득한 열정으로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찍자 무기 시장레벨 증가 이동식 예배소 한번 지어볼까 이동식 예배소가 근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용도를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 하나 만들어보자 뭐야 시도자님, 당신이 티온초종자와 결혼한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저도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부탁이건데,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와도 결혼해주실 수 있습니까? 흠 애들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노한으로 사망했대! 어? 단체로 갑자기 병에 다 걸렸네? 추종자가 죽었습니다. 그대의 손실에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시체는 위생에 좋지 않고 다른 추종자들을 질병에 걸리게 할수 있습니다. 죽은 추종자를 시체 구덩이 또는 묘지에 넣어 시체가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고기가 낭비되긴 할 테지만요. 그럼 왜 죽었지? 지금 시체 보고 단체로 다 토한 거야? 추종.. 추종자가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애들이 다 슬퍼한다 아니 토좀 그만해 야너 가서 쉬어 어? 잠깐만 나 청소하러 바빠 기다려봐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뭐야 귀여워 왜 위생상태가 안좋지?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아 시체 매장 할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노한으로 사망했다고? 늙은 애가 두 명이 있었어? 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보내야겠다 승천시킵시다 <웃음> 뼈가 없어요! 잣댐 최대한 빨리 던전을 돌고 옵시다 병원을 할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서 쉬어 꽃을 먹이면 엄청나게 빠르게 낫네? 오 근데 왜다 상태가 안 좋아? 아, 집가서 이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일터로 가는 뭐야, 버그야? 버그야? 버그네 왜 계속 아픈 척하지, 얘들이? 뼈조각이 없어요 빨리 갔다옵시다 며칠만 더 지나면 큰일이 날것 같아요 엥? 아 하나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 일단 여기가자 저기가서 뼈조각 모으고 와야겠다 탈은 주교 하나가 쓰러졌다. 해캣은 영겁을 통치했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토엔 기근이 생겼고, 이제 풀려난 그녀의 일꾼들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발걸음을 조심히 디더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잡아먹히리. 아누라의 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광의 망치. 바닥에 닿으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가 7.3? 신성한 눈보라. 적들을 밀치고 얼립니다. 와, 공속 진짜 느려. 쓰잘 써야겠는데? 뭐야, 뭐야! 아, 함정이 있었구나? 아야! 아, 이게 범위로 나오네, 이렇게? 망치는? 여쪽 각이 부족한 날이 올 줄이야 저주 공격 피해를 두 배로 증가시킵니다 아 맞네 결혼의식도 거행해야 되네 아직 시간 다 많이 남았어요 아이씨 다 아, 뒤져 아야 공속 너무 느려 버섯 쳤대 아좀아 공속 진짜 들려 들려 어서와 아 근데 뼛조각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무기로 보스를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냥 가자 아이, 미치겠네, 공포. 동자 사망했대? 아아... 조각을 미리미리 모아놔야겠다 어떡하지? 지금 애들 다 토하고 난리났을 것 같은데 안되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무리로 교환합니다 엥? 저 맵에서 탈출하면 저 맵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소멸하나 보다 나왔어 아이 뭐해 비켜 빨리빨리 빨리. 매장 왜 일단 급한 대로 이걸로 하자? 쟤뭐 해? 왜 저기 까지 가? 아, 가서 슬퍼하 는 거야. 목걸이도 그대로 떨구네? 구덩이 얘들아 오지마 내가 지을게 오지마 가서 일해 오지말라고 가서 잠이나 자아너 있었구나 가자, 반일하렴 이게 다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중앙 광장에 와서 기도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같 아, 여기에다가 두자. 가까운 곳에. 개구리 눈이 엄청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네. <웃음> 왜나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35일. 얘들아, 날이 밝았다. 다들 모여. 설교 한판 하자.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노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 해야 될것 같아. 노인 공경 특성. 모든 교단원들이 노인 공경 특성을 얻습니다. 추종자들을. 이 교단에 있는 노인, 초종자 수만큼 신앙을 5 획득합니다. 선한자는 단명한다 특성. 모든 초종자가 선한자는 단명한다 특성을 얻습니다. 노인을 재물로 바치거나 살해하거나 흡수할 경우 10 신앙을 획득하지만, 노인이 자연사할 경우 20 신앙을 잃습니다. 어우, 이걸로 가자. 선한자는 단명한다. 이제 결혼? 하메르줄 벌써 세 번째 신부를 맞이했군요 하메르줄로부터 보상을 받아라 야마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진짜 찔끔찔끔 주네 아우씨. 여이, 까지오는 길을 알아냈구나. 너클본 한판 하지 않으련? 펠링키 난이도가 좀 올랐어. 펠링키 측이 먼저 굴립니다 어, 바로 곧? Oh, no! No! No! n a No! No! No! Yeah. 아니 예아좀한 줄을 완성했는데 겨우 9점이라니 아, 개오반데 일로 세 줄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 어, 다행이다, 없애줘서. 아나왜 자꾸 적은 숫자만 나오지? 오반데? 나6좀 나와봐 됐다 자 이거 운이 너무 없는데? 야 오바야 진짜. 하, 딱내 생각대로군. 다시. 아이고 진짜 그냥 운빨 게임. Later. 와, 자개 미친 게임. 와 게임이 다 어까하네. A few inches later. 됐다 이겼다. 예.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 이걸 받아주지 않겠니 시시시. <목소리> 독에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박하면 이제 돈을 걸수 있겠죠? 난이도는 높지만, 최대 배팅이 15난 저런 미친 운빨 게임으로 돈벌고 싶지 않아 받아라! 버섯. 그래 좋아 이정도면 충분해 좋아 소저가 이 의식을 너와 공유할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돼 눌러서, 아니면 너도 세뇌될테니까 뭐야? 버섯을 먹이는 거야? 세뇌의식 사원에서 초종자들 전부를 세뇌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2일 동안 신앙이 최대치로 고정됩니다. 그래, 이게 세뇌지! 다 됐어. 이제 보이다시피 소조의 충성스러운 초종자들은 세뇌되었어. 며칠 동안은 소조가 말하는 뭐든 할 거고 신앙심도 잃지 않을 거야. 가끔 앓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보았으니 너도 네 사원으로 가서 혼자 의식을 수행해봐. 좋아. 끝났어? 정신 세뇌의식을 거행한다. 그게 왜 퀘스트로 돼있냐? 꼭 해야만 하는거야? 세뇌의식 초종자들이 세뇌상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애들 굳이 세뇌시킬 필요가 있나? 항상 나를 받들어라 우매한자들이여 맛이 갔는데요? 소조에게 돌아간다 샤샤루? 해냈구나 안그래? 버섯의 힘을 맛보는데 성공했어 그래 넌 소조와 똑같아 소조는 네가 소조의 친구라는걸 알겠어 자 이걸 받아 정신사례버섯을 사랑하는 둘 사이의 우정의 표식이야 잘 보관하라고 아무도 믿어서는안 되니까 아무도 <웃음> 마지막 성스러운 우정 너에게 다른걸 주겠어. 정신 사례버섯에 대해 니네 죽지 않는 애호와 버섯의 그 끝없는 강력함의 상징이지. 곰팡이를 기리는 장식용 조각상? 이런거 주지 마세요. 와... 상급돌을 20개나 먹네. 소저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교단을 만들어서 내게 와. 소조가 그러면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소조는 언제나 공정해, 언제나 빛을 갚아. 바깥의 거짓말쟁이들과는 다르게 말이야. 허섯서 조각상 건물 건설. <웃음> 저걸 필수로 지어야 돼. 깨름칙하다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정상인은 없어요. 뭘 새삼스럽게 됐어. 또 사냥하러 가자. 파멸의 방치. 아, 이번에도 내리찍기네. 이번엔 약간 물맵 느낌인데? 아씨 애들의 공격을 한번 피하고 공격하는게 망치의 기본이네요 공격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먼저 때려서 공격을 끊기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지? 온다 온다 온다 네 신한 너와 같은 그레셀을 많이도 보냈지. 모두 쓰러졌지만. 놈이 보낸 것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까지 왔구나. 인정하마. 니네 교단이 내부에서 서, 썩어가는 모습을 내 지켜보겠다. 기... 기분이 안 좋아. 으? 으. 몸 상태가 좋지 않군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받은 적들에게 독피해를 가합니다. 수정조각? 이 맵에선 수정을 얻을 수 있네? 와 뼈도 있네. 우와 미친 너무 행복해. 추종자. 그대를 숭배합니다. 칼라마르여,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약속해 주소서. 쳐서 아! 반대편으로 폭파시켰어 됐다 와단두 방만에 석상이 파괴돼요 우와 뭐야 한 방에 터졌어 무기 좀줘 적을 찾아다니는 투사체를 자, 다소 발사합니다 오, 유도? 신비로운걸? 한번 써보자 오, 이거 괜찮은데? 와우 나의 일용할 뼈조각들 저주가 열정을 적게 소모합니다 추가 자원을 획득합니다 추가 자원 좋구나 뭐야 시작하자마자 한대 맞는줄 알았네 뭐야 나한대 맞았어? 아니지? 아, 결국엔 한달 맞고만 해. 이건 뭐야? 홀리플라워시. 큰 선물. 또 새로운 식물의 씨앗. 아, 진짜 아깝다. 아, 한달 맞아 버렸어. 돌아가자. 아. 안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낚시 의식을 거행하라? 갑자기? 얘네가 퀘스트를 주면서 좀안 쓰는 의식들도 한 번씩 써보게끔 계속 유도를 하네 일단 교리를 전파하고 작물 수확은 왜 신도들에게 시킬 수 없는 걸까요? 애들이 조심성이 없나보죠 새로운 교리 소유! 이제 소유도 좀 건드려보자 개인적으로 숭배인가? 아니면 집단의 의식인가? 더 나은 주거지를 지을 때마다 신앙을 얻습니다 거짓된 우상특성을 획득합니다 장식용 건물을 배치할 때더 많은 신앙을 획득합니다 솔직히 주거지는 너무 한정적이고 장식용 건물로 하자 늙은 애 없지? 죽일 필요 없죠? 죽은 자를 되살려냅니다. 이게 뼈를 개많이 먹어 그래서 섣불리 부활을 못시키겠어 뼈가 진짜 부족하거든 이틀 동안 두배의 물고기를 낚으면 이거 하자 얘네 눈깔이 다 맛이 갔어 낚시나 좀 하자 와 놀랍군요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구나 아뭘 고민해 그럼 빨리 이거부터 올려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재단을 업그레이드 하는군요 교단 업그레이드 완료 좋다 이제 90까지 모을 수 있어 이제 낚시하러 갑시다 와 진짜 거의 6시간을 내리했는데 1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미친듯이 굴러야 돼 아 원래 사이비 교주가 제일 뭐안 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아니었어? 왜 내가 제일 바쁘고 제일 가난하지? 제발 물어. 옳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싶리 울고 싶지? 이리 이리 얼른 와. 리 이리 이리 옳지, 옳지. 잘한잘한이 잘한다. 이 이리 이리 아... 진짜 이 게임 개힘들어 완전 재밌고 완전 힘듦 아 진짜 하루 쟁일 붙잡고 있어도 일이 끝나질 않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신도를 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이거 트위치 연동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 근데 지금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그 사이에 패치됐나? 이제 할수 있나?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돼? 오, 다른 데도 된다고? 이제 해보자, 우리도. 드디어 되는구나. 우리도 빨리 연동을 해봅시다. 어, 됐다. 아 지도자님, 당신이 발레파 초종자와 결혼한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씨. 그래, 다 결혼하자. 들어와. 내가 바로 의자왕이다 또 새로운 교리를 전파할 때가 되었군 식량도 한번 좀 보자 교육을 통한 계몽인가 아니면 억제해방인가 약물 장려 특성을 얻습니다 세뇌의식이 거행되었을 경우 20신앙을 획득합니다 모든 교단원들이 금욕주의자 특성을 얻습니다 신도들이 일하는 속도와 헌신 생산 속도가 10% 증가하지만 50%의 확률로 추종자들이 의식 후에 병들 수 있습니다 세뇌의식 어차피 잘안쓸 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냥 이거 할게요 야, 보상 내놔 엥? 트위치 사라졌어 그래 뭐 게임 한번 껐다 켜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야, 또 연결이 돼있냐 왜또 오! 확실히 되나 보다 포인트를 쓸 수가 있네? 채널 포인트를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새로 만들 때할수 있다고? 아어 팔로워 추첨! 되는건가? 트위치 채팅에서 추첨을 시작하세요 추첨시작 추첨진행중 뭐 어떻게 하는건데? 아 떠요? 이제? 이제 떠요? 아이 되게 느리구나 이거 어어 참여 된다 참여 된다 엄청 한참 뒤에 참여가 뜨는구나 일단 이제 한 3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제 종료해볼게요 어 됐다 세라미 님이 추첨에 당첨되었습니다. 교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종자 생성 진행 중. 이건 또 뭐야? 이제 세라미 씨가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1시간 한 있으면 되는 건가? 화이팅. 세라미 씨예쁘게 꾸며줘요. 야동이나 보고 와야겠다. 다 꾸미고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아이, 버그 천국이네 이거 지금 제대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지 말자 이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래? 야, 연결 해제 이거 완전히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안쓸 겁니다 뭐, 왜 죄송합니다, 지도자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크우드 던전의 꽃을 좀 뽑아오겠습니다. 그 니가 가는게 아니라 내가 갔다와야 되잖아, 이 스바라시야. 말을 똑바로 해. 어, 업그레이드 됐다. 드디어?! 곡식을 수확하고 상자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어르신이 생겼다고? 어디 어디 그러네 승천시켜드립시다 살점이 맞는것같아 지금 애들 충성심 지금 너무 높아서 하메르줄 야 많이도 올린다 100% 오르네 고생했다 그동안 음... 언제 부활이 될진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으렴 노동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아니 뭐경험치 오르는데만 3만년 걸려 스킵하게 해줘요 무자비한 무기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게 해줍니다 쳤어요 업그레이드! 야! 이 게임 재밌냐고요? 제가 지금 10시간 방송하고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거. 헐트 오브 램이 디지게 재밌다는 거죠. 애들 이제 레벨 높으니까 원정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얜 레벨이 아직도 오네. 일단 얘 보내 볼까? 아 근데 90%면은 꽤좀 위험한 거 아니냐? 죽진 않겠지? 잘 갔다 와, 내 사랑. 와,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아, 작물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났어. 와, 아 진짜 개미침. 와, 와, 할렐루야다, 진짜. 어쨌든, 이번에 할건다 했다. 그지? 이제 다크우드 한번 갔다 오자. 가자, 다크우드. 아, 단검 싫은데. 레프트 시참해볼 생각있냐고? 음..높 nope. 추종자 더 늘릴까? 추종자 되게 무지성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되게 부족하다 맨날? 왜그럴까? 절대 지금 인력이 넘치다는 생각이 1도 안들어! 그렇지 않아? 맨날 죽어서 그렇다고? 하긴 늙으면 계속 죽이니까 오 유니콘이다 뿔에 피가 묻은 약간 머리에서 뿔이 뚫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피가 묻어있어서 낮에 피해 20% 재물 받치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오잉? 재충전 중 뭐지 이런게 있었나? 전쟁광의 망치 그래도 망치보단 단검이 낫다 2초 동안 무적 제공 투사체를 반사하며 피해를 줍니다 와 뭐야 이게? 파열을 개쓰레기 꺼져 나무 무조건 나무 어떡할까 여기까지 온 김에 여정을 계속 떠나볼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저주 공격 피해를 1.5배로 증가시킵니다. 끝까지 가보자 한번. 사령단검 적을 죽이면 유령을 소환해 근방의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검이다, 검 너무 좋아. 오케이 한대더 맞아야 이개 새. 깜짝이야. 나 지금 나무랑 돌이 몇 개씩 있지? 그래도 나무 교단으로 복귀 안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우. 음.